명사 한번 볼까요 명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 명칭이지 그래서 하나 둘셋넷셀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어, 명사지만 셀수 없는 것도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명사 뭐 행복 평화 이런거 명사인데 세지 못하고 예, 실제 존재하지 물질명사 같은 경우는 공기 이런 거셀수 보이지도 않죠 셀 수도 없어요 에어 산소 질소 이런 거 그죠 그 물질명사 물 이런 거셀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명사는 다셀수 있는 건 아니야 셀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별을 하고요 셀수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를 단수라고 하고 예 여러 개를 복수라고 하죠. 그, 그러니까 한 개를 단수야. 한 개일 때는, 셀수 있을 때는, 어,나, 언이 붙어야 됩니다. 어는 언제 붙이지? 예, 뒤에가 모음일 때. 어,나, 언을 붙이고, 그 다음, 복수는 보통 s, 이렇게 얘기하죠. 예, 모모 s. 그, 그러니까 음, 이게 여러 개다라는 표현을 s로 하는데, 다 s는 아니니까, 불규칙적인 복수형도 있어요. 이다볼 텐데, 어쨌든 단수형과 복수형의 구별을 꼭할 것.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예문을 볼까? Look, koala is. 이렇게 is라고 해으면 단수지, 일단. 근데 koala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a, 이는 어가 아니라 여기 a, b에 a니까, 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어. a koala, a koala is. 이렇게. koala가 나무에서 자고 있어요. 여기도 더가 있잖아. 명사는 이렇게 관사같은게 필요해요 이런걸 관사라고 해요 관사 어나 언이나 더이런 명사와 관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and e tree 나무에서 자고 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usually sleep 이게 동사지 자다 동사인데 동사에 s가 없다는 것은 주어 명사가 예,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koalas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는 복수 koalas usually sleep 콜라들은 보통 잔다 for 동안이라뜻 소리요 about 16 hours a day 하루에 약 대략 about 대략 16시간을 잡니다. 16시간 할때 여기도 보세요. 1시간이 아니니까 s 붙었고 하루에 할 때도 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어나 s나 더나 이런게 필요해요. 음, 그럼 다시 좀더 자세히 볼게요. 나는 개한 마리와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다. 일단 한 마리. 개라는게 셀수 있는 명사죠. 고양이도. 근데 두 마리. 하나둘 할때 어떻게 표현하나? A dog to cats. 이렇게. 자, 저. 여기 S가 없어. 그럼 단수니까 어가 있어야 되고요. to는 복수니까 S가 있어야 돼요. So I have a dog and two cats.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명사를 쓸 때는 어를 붙일까? S를 붙일까? 고민을 꼭 해야 합니다. 자 복수형은요. 보통은 이렇게 s를 붙이라고 돼있지. 근데 다 그런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보통 편하게 s를 붙이면 여러개야. 그지? 근데 es를 붙일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떨 때 es를 붙이면 발음상 s로 끝나는 애들 스스 뭐 또는 쉬쉬 이것도 다 그냥 스의 형제 발음이라고 하는데 bs is s 이상하잖아요. bs is, b x is, w a t c h 즈 s d i s h s 이렇게 es를 붙여요. 발음상 그런거예요그 다음에 이렇게 모음 o로 끝날 때 o로 끝날 때도 es를 붙입니다. potatoes, tomatoes 이렇게 e s 붙이는데 예외 이런게 이제 중요하죠. onions 여기 잘못 나왔어. onions는 n로 끝는거 아니고 piano's 이게 o로 끝났잖아요. potatoes. 그러니까 위에서 o로 끝났을 때 e s 붙였는데 여기는 그냥 s만 붙였어. 요 이걸 예외인데, 왜냐면, 줄임말, 더 긴말이었는데,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끝자리가 o로 끝난 게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s를 붙입니다. b a n o s photos. 그 다음에 이제 y로 끝나는 애들, 이것도 중요해요. i로 바꾸고, 예. y 뒤에는 이렇게 바로 es 못 붙여서, 발음상 똑같은 i로 바꿔주고 es를 붙이는 거예요. baby's stories.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f나 f, f 발음이 되는 건 v로 바꿔요. 그래서 es를 붙입니다. knife는 knives, 칼, 칼. l e a f 이건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leaves, 예 알아두고요. 그 다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불규칙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s를 어떻게 붙이느냐의 차이고 그다음에 여긴 몸이 바뀝니다. m a n a가 2로 바뀌어요. woman, women, 발음도 달라. child, 이건 아예 달라져요. children, c h child, child, child, child, c h i d c i d c e i child, child, child, child, child, child, c 이 h 이 h 이게 d c h 이 l d c h 이 l d child, c h i o d c e 이 l d c h i l i e c h i u d m i child, c h i c i l h i h 힘이 없는 동물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동물즉 때로 다녀 얘네들은 잡아먹히고 혼자서 대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옛날 에 하나 둘세개 세다 보면 이게 때로 다니니까 헷갈려 못 쐈어 그냥 아 그냥 피쉬 한 마리도 피쉬 여러 마리도 피쉬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건 단수 복수가 같은 거예요 하나일 때는 그냥 한 마리고 여러 개가 되면 여러 마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쉽양 이제 램이라는 새끼양이 있어요. 램은, 이제, 어린 양을 램이라고 하는데, 발음 비가 안 납니다. 얘는 새끼양들은 못 돌아다녔다니까, 하나, 둘, 셋, 넷, 셀수 있었어요. 그래서 램즈, 이렇게. 얘는 또 이렇게 달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나, 언 붙이는 건데, 여기가 모음이죠? 모음이니까, 모음. 음, 이것도 잠이지. 그치만 발음이 안 나.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an, an hour, an apple, an egg, an hour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공부해두세요.